유튜브 구독자 도토리분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최근 들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생긴 분이 계셨어요 머리를 한번 꼭 도와드리고 싶다 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만나 뵙게 되었거든요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영국에서 온캡서림입니다그 항상 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는 어? 네캡슬안녕하세요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아, 실제로 보니까, 아, 진짜, 진짜, 진짜 미인이신데, 그 카메라가 약간 확실히 좀잘못 담는 게 있나 봐요. 아, 아, 정말로.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저랑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. <웃음> 일단은 바로 머리를 진행할 건데요. 네. 머리는 언제 하셨어요? 한달 전에. 것 같아요 한달 전에요? 네. 풀러주실수 있어요? 네. 머리 만져도 괜찮을까요? 네.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랑 상담 같은 거 받아보고 싶은 거 있어요? 자연 곱슬 머리잖아요. 네. 근데 약간 안 예쁜 것 같아요. 이 곱슬 예쁘게 보이게 는 커트해 주실 수 있으면 진짜 어 좋은거같아 네. 간단하게 좀 분석해 볼 건데요. 여기 안에가 더 곱슬이 심한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 아웃 바깥쪽이 조금 그나마 펴져 있는 느낌인데, 음 덮는 머리가 오히려 망치고 있는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. 네. 안내머리는 냅두고 네. 겉머리만 자르면 될것 음... 같아요. 음... 네. 그럼 평소에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해서 단 나누는 게 편하다? 네. 그럼 이걸로 해드릴게요. <웃음> 집에서 아, 할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. 저번에 여자분 머리에 제가 층을 내갖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층을 낼 거예요 근데 그때 냈던 층에 대한 깊이와 밀도가 좀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쪽 페이스라인의 머리가 이렇게 살짝 볼륨 있게 하면 은 훨씬 풍성해 보여요 그래서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가이드로 만들어서 층을 내면 은 머리가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드릴까요? 네 좋아요 제가 늘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왜 한국을 선택하셨는지? 예전에 한 네. 16살 때 갑자기 한국 드라마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요? 네. 그게 뭐였어요? 민남이시네요 알아요 그게 해외에서 떴다고 더라고요네그렇구나 그래서 그거 보고 그래서 다른 드라마도 보고 음. K-POP 듣기 시작하고 갑자기 너무 한국어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음. 그래서 혼자서 해봤는데 너무 안 됐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뭐 공부할지 생각 중이었는데 한국 가까이 있다는 거 알게 되고 음. 네. 그거 그냥 신청했어요. 거의 졸업하고 네. 이제 지금 있는 거예요. 그럼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한국에 있고 싶어요? 제요. 저한 3년 살아보고 네. 이번에 3년 살아보고 그다음에 음. 어떤 상황인지 보고 음. 네 선택할 거예요. 아 그래요? 자 지금 어떠세요? 어? 예쁜 것 같아요. 꽃색이 너무 예쁘죠. 신화해. 아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. 음. 자 이제 취향인데 이 자른 머리랑 이 뒤에 있는 머리 보이죠? 네. 이거랑 이렇게 쫙 음. 이어드릴까요? 아니면 이렇게 조금 나눠진 느낌이 좋아요? 조금 나어진 느낌이 좋요 오히려 지금이 이런 게? 네 그러면 길이감은 냅두고 여기 앞쪽을 살짝 제가 가볍게 해드릴게요 네 제가 네, 가위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만져볼래요? 네 떨어뜨리면 100만 원이에요 헉, 진짜요? 네 <웃음> 우와 무서워요 와우 <웃음> 무서워요 <웃음> 영국에서는 커트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? 그냥 음... 다 하고 다 끝나면 괜찮은지 물어봐요 아, 근데 그래도 안 괜찮아도 그냥, 그냥 네 괜찮아요 반사람들 말아요 아, 그래서 한번 제가 네. 한 14살이었던 것 같은데 앞머리를 자랐, 제가 자랐어요 음, 네. 근데 너무 이상하게 자른 거예요 어떻게 잘라주세요? 잘 기억나지 않은데 음. 약간 90년대 느낌으로 했어요 90년대? 네 그때 90년대 별로 막 인기가 없었어요 요새 괜찮을수록 있는데 음. 그때는 아예 그러지 않았서 그런 게 없어서 그을까요네 네. 집에 가서 바로 엄마한테 <웃음> <웃음> 잘라달라고 했어요 아진짜엄마가테잘 잘랐어요 혹시? 네아 진짜요? 잘랐어요. <웃음> 벌써 반 이상 끝났어요 와 진짜요? 금방 끝나죠 음 조금만 잘라도 음 이미지 변화할 수 있어요 음 한국에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요? 아이돌? 네. 아... 예전에 진짜 진짜 음. 많이 좋아했었어요 음. 소녀시대랑 2NE1이랑 뭐, 뭐, 진짜, 진짜 진짜 네. 거의 다 봤어요 하는 거 근데 요새 노래 듣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... 그오 마이걸 노래도 좋아하고 오 맞아 요즘 오 마이걸 노래 좋더라. 네, 찌도 좋아하고. 음 그러면 남자 아이돌은 그 누가좋아해요다 요즘 여자 아이돌만 나와요. 네. 또 요새 남자 아이돌 안 봤어요. 아 옛날에는요? 옛날에는 정용화 정용화. 했는데. 아 그래서 미남이시네요 오 좋아하셨구나. <웃음> 네. 혹시 지금 나이가 공개되어 있어요? 아 공개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면 비밀로 하는 걸로요? 아, 아니요 괜찮아요 아 말해도 괜찮아요? 네네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저는 28살이에요 여덟살이요? 네 저는 26살이에요 아 제가 더 맞네요 <웃음> 오빠? 어, 어? 어? 잠깐! 어? 어. <웃음> 아, 그런 아, 말씀 함부로. 네.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? 네 <웃음> 어, 외국인분한테 분한, 그말다넣 듣는 건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? 네저 <웃음> 처음에 오빠 언니라는 말이 되게 어색했어요 그거 영어에 없으니까 계속 어색하세요 진짜 한참동안 진짜 그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아 진짜요? 진짜 친구들이랑 있으면 다뭐 누구누구 오빠 누구누구 누구 언니라고 부르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그렇구나 근데 살짝 그 약간 영국 쪽 머리가 층이 좀 있지 않아요? 레이어드로 살짝? 네 근데 일부러 레이어드가 싫어서 안한건 아니죠? 그게 아니고 그냥 저 머리에 대해 잘 몰라서 관심이 없구나 <웃음> 이게 한국과 사이예요 정말로. 한국 남자 여자들은 아시겠지만 유행에 민감하고 음. 엄청 꾸미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얼굴형 달라진 것 같아요 음. 조금 풍성해 보이죠? 네 음. 와우 다른 거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어요 와 진짜요? 진짜 땅도 없보요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와 대박이다 이상세에서의 웨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펴서 시컬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뜨거워요? 아니요 응. 괜찮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반이 이제 좀 스트레이트 된 느낌인거고 내가좀 곱슬기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반반한 거고 지금부터 이제 스타일링해서 짠 보여드릴게요 캐서린 님이 좋아하는 여자 헤어스타일과 응. 남자 헤어스타일이 있어요? 여자 헤어스타일은 약간 <웃음> 여신 웨이브? 이런 느낌? 네 헤어스타일 좋아하는데 데...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... 어렵죠? 네. 남자 머리 스타일은 올라간 것보다는 약간 앞머리 는 그런 느낌이 좋아요. 아 오히려 앞머리 는게 좋아요? 네. 아그럼 의외다. 원래 앞머리 있는 걸안 좋아하잖아요. 진짜요? 왜요? 올린 머리를 더 남자답게 생각을 한다고 아... 들었거든요. 저는 앞머리 키워서 좋아요. 아 귀여운 거좋아하시구나 <웃음> 영국에서 미용사 인식이 어때요? 약간 두 가지 인식인 것 같아요. 두 가지 인식? 약간 그 고급 미용? 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. 그냥 보통 미용실에서 네. 일하는 사람들 아니 소은 것도 있어요. 약간 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? 학교에서 공부 잘 아, 못해서 아, 미용사 된다는 똑같다, 그런, 똑같다, 그런. 똑같다. 네, 이게 진짜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. 그 어떻게 보면 미용사 된다는 거막 과학도 알아야 되고 약간 창의적이어야 되고. 그렇지. 너무 마음에 지금 끝같아요 진짜 아, 네. <웃음> 말씀주세요 네, 그래서요?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, 그래서요? 그래서 진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, 이거 보시는 미용사분들 진짜 흥물을 해요 진짜. <웃음> 제가 한국에 와서 진짜 놀랐던 게 진짜 응. 너무 괜찮은 가격으로 엄청 좋은 서비스, 서비스,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때 학생이라서 또 학생 할인, 할인 들어가서 진짜 응. 서비스 와. <웃음> 먹대요 웨이브 자연스럽게 한걸안한 네.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. 그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죠? <웃음> 네 좋아요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. 아, 어, 캐서린님께 대화하면서 는 커트를 많이 해봤는데 평소에 뷰가 조금 한정되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저 오늘 대화하면서 커트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리하자면 오늘 이쪽에 대한 볼륨과 형태를 바꿔드렸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<웃음> 너무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맘에 들어요 <웃음> 약간 한국식이랑 영국식을 좀 섞어서 컬도좀 스파이럴식으로 바꿨는데 이게 맞을 줄 몰랐는데 맞아서 너무 좋고요 수고하습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 바이바이 와 와, 짱이다 진짜 포즈 한번 쳐줄 수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